어? 와우! 와 맛있겠다. 야 맛있겠다. 와 아, 아, 아, 대박. 아, 대박. 대박 달아. 냄새 대박 따아 대박 어묵 보소? 야 이거 떡보소? <웃음> 덤피디 뭐 하세요? 저희가 원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앉아가지고 기획 회의를 합니다 기획 개의가 뭐냐면요 기획이 뭐예요? 기 기획 뭐예요?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죠 오늘의 기획은 뭐냐? 네. 라고 제가 물어본 역할이에요 <웃음> 그것까지 다 리얼리티에요? 네 그래서 내가 준비해 오잖아요? 그럼 제가 컷을 해요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 왜.. 본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침 카메라를 켠 김에 이번 주뭘할 거냐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질투심, 욕망 좋죠 그런 네. 감정 좋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열등과. 내가 하나 더섬사할수 있는 거예요 예막 네, 그런 게 많이 들어요 왜냐 나는 왜 나영석 PD님이 될수 없는가 나 씨가 아니고요 네 그쵸 <웃음> 나 씨가 될 수가 없죠 좀 그래서 나영석 PD님 같은 게임 예능이 요즘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마침 나영석 PD님 예능에는 소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소품비가 없어요 저희가 없죠 그거를 지원해 주실 수 있는 어? 그래요? 광고주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오늘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줄줄이 그려요 이런 거 있죠? 예 네. 이런 거 이제 하려고요 줄줄이 그린 다음에 맞추는 거예요? 아 그치, 그쵸 그죠 맞추면 줄줄 주는 거아네그 상품 어디서 구하느냐그딱 위메프 들어와요 상생마켓에 들어가요, 그렇게. 그러면, 어, 그러면 대한민국 동행세에 있네요. 네, 그렇죠. 이거죠. 이게 소상공인과 특성화 시장을 이렇게 지원하는. 네, 대한민국 특성화 시장 X 청년 상인특별전을 지금 7월 10일까지 하고 있네요. 1일 기간인가 봐요. 네, 세일을 이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벤트도 하고 좋네요 네 뭐, 아이패드도 준다고 합니다 할인쿠폰도 주시네요 네, 그, 15,000원 이상 구별시 네. 5,000원 할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상품 뭐뭐 뭐, 애들 먹고 싶은 거 하나씩 하죠 뭐,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니까 이거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좀 봐뒀던 게 있어요 한옥꽃깔비살귀여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이 양념구이 여. 좋네요. 맛있겠지. 네. 그리고 뭐 고기만 할수 없으니까 살짝 베리에이션 있게. 뭐 장아찌 뭐김 이런 거 줘요. 네. 맨 처음에 또좀 가볍게 가야 하잖아요. 떡볶이 이런 거 대줘. 네? 아 떡볶이 좋네요. 뭐 밥도 하고 떡볶이도 하고 김도 하고 뭐 그렇게 합시다. 네. 뭐 그냥 바로 결제하고싶잖아요 잠깐만 있어 가지고. 이거 구매하시면 이제 한국님 네.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해서 우리는 게임 예능까지 시청자 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이런 일석이조가 있지 않나. 그리고 후비거든좀 아니지. <웃음> 다음주에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합시다 Next week N.E.X.T <웃음>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짜자. 오늘은 제가 나영석 PD님이 사실 제가 좀 되고 싶었거든요 못 돼요 그죠 저는 <웃음> 성씨가좀 다르죠 <웃음> <웃음> 제가 나영석 PD님을 좀 많이 존경해서 게임 예능을 한 번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마침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제, 좀 지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특별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상품 <웃음> 와, 와 대박이다 저침 침 나와요 그쵸. 침은 걸로 나오는 거예요? 맞죠? <웃음> <웃음> 아니, 침이 줄줄 셀것 같아요 네 바꿀게요 그럼 벽 있는 거예요 <웃음> <웃음> 이진아 너의 마음 좀알것 같아 마음에 안 드네 <웃음> 어, 왜 둘이 싸우는지 알것 같아 특성화 시장과 청년 상인을 위한 동행 세일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해당 세일에서 판매하는 상품들로 경품을 준비해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게임은 이겁니다 자, 스케치북 준비했고요 자, 그림 줄줄이 그려요 문제 딱 듣고 세명이 차례대로 그려요 그래서 맨 마지막 사람이 맞추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맨, 맨 마지막 사람 할래 그럼 잘 마지막 아니, 사람은 아 그럼 잘그래 아니 맞추는 사람이 마지막이라고 너 설마 지금 귀로 듣고 아니, 한 귀로 아니. 흘렸니? 아니 아니 어, 달팽이가 어. 하나 아에 연결되어 있다 어. 이렇게 응? <웃음> 달팽이가 돌다가 나가겠어 <웃음> 참아 참아 자 오늘 제가 다섯 개 문제를 준비했고요 맨 마지막 자리에 앉은 사람 만맨 처음 뒤돌았을 때 제가 문제를 보여드리고 10초씩 10초씩 10초씩 그리고 맨 마지막 사람이 아. 딱이 그림을 봤을 때 정답을 맞추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연습 오케이. 게임 한번 해볼까요? 연습 게임, 어. 연습 게임. 나부터 그리고 너네 주는 거지? 자첫 번째 오케이. 문제 자, 갑니다. 요겁니다 시작. o 오케이 다음. 한번 아, 뭐 연습 게임이니까요. 제가 진짜 양양고등학교 피카소였어요. 네 오케이 끝! 뭐예요? 어, 정답이 아니, 나와 있는데. 그림, 그 o d 잘 그린다는데 어. 아니 이걸 어떻게 o o d Good. 어 o o 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 아 o 아, 뭔지 그거 아니. 아니야? 정답은 늑대 소녀였습니다 <웃음> 늑대 소녀! 야 이게 어디에서 늑대입니까? 아니 나는! 나는! <웃음> <어두워>. 고양이잖아! 고양이! <웃음> 네, 나, 네. 늑대였으면 은 여기서 그래 일단 이렇게 이거 세모꼴로 해가지고 코가 이렇게 좀 나와있었어야지 이렇게 해야 늑대지 아? 여우지, 늑대. 여우지! 여우지! 맞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여우잖아! 여우! 늑대. 여우잖아! 아유진이그림 어떡해! <웃음> 야문제인 야. 유진 나오면 이거 이렇게 그려 음. 아 좋다 좋다 아니, 좋다, 좋다 자 연습하셨으니까 요렇게 갈 겁니다 음. 진짜. 자, 정답을 맞추면 이 김이 여러분께 되고요 맞추면? 제가 먹는 거죠 그럼 무조건 맞춰야겠네 자첫 번째 문제 갑니다! 오! 와 진짜 어렵.. 다1 아. 2 3 4 오케이 보이기는... okay, 다음! 다음! 오케이 다음 다음 다음 돼돼딱돼 네, 어? 다음 오, 딱 오. 네, 딱 네. 어? 오오오! 야 얘들. 역시 얘들 달라. 얘들 가자, 얘들 가자. 오케이. <웃음> 이 로봇이죠. 로봇인 가 말씀하지 마세요. 음. 말씀하지 마세요. 이거 지못 맞. 자 진짜 이못 맞히면은. 마태나 어, 이제 그냥 멸생남 그 이미지. 맞아요. 음, 음. 로봇이 차를 타고 뿅. 오, 아니 오! 로봇이 차를 왜 타? 로봇을 타지. 아이카이크. 아이, 그... 차가 왜 이렇게 커요? 사람이 이만한데? 아이, 그러니까... 그 차가 왜 있겠어요? 어. 아니 차를 탔으니까 차가 있죠. 로봇 차를 왜 타요? <웃음> <웃음> 아, 탑탑탑. 아, 내김. 아, 내김. 안에 <웃음> 그네 글자 이름이 뭐지? 그 있잖아요. 사람이 이게 타 가지고 이게 험스. 우, 이거 부버. 아, 말이야. 나 문제 알것 같아. 거대 로봇들이 싸우는 거. 아, 영화 이름 모르겠어요. 그거. 자, 정답 그거. 아닙니다. 정답은 트랜스포머. 아. 야, 트랜스포머 사람이 안 타잖아요. 정답은 사람인아 그래? 차가 그냥 로봇으로만. 아니 사람을 왜 그러노? 그래, 아 사람 왜 그랬어요? 아니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타. 유진. 깔리잖아요. 어, 무슨 여가 얘기하셨던 거예요? 퍼시핑님 퍼시픽님. 퍼시픽님. 그 사람 타워든. 맞아요. 아니, 근데 그래 보이긴 하네. <웃음> 아니 유진 씨. 내가 맞출까? <웃음> 어? 제 먹방 보고 가시겠습니다. 아무 선플 뭐, 뭐 일반인 줄수 있죠. 아쉽게. 네. 음. 아 맛이 어때요? 기름이 안 부담스러워 좋아요. 기름 그... 너무 느끼한 맛 있지? 음. 아 그쵸? 맞아요. 네. 맛있습니다. 상당히 부드럽고. 바삭하고 좋습니다. 양? 어떻게 부드러운데 봐서 바삭하죠? 그러니까. 무슨척이야 이거는 겉바속촉일 수가 없잖아요. 다 겉밖에 없는데. <웃음> 야단판좀 이겨라. 니 내가 하게. 내가 이런 촬영을 잘 못하겠어. <웃음> 자, 다음 음식은 곰피자같이 입니다. 쟤는 이미 돌았네. 네. 나 이제 졸리냐? 유 네? 아 아니 기다리고 있잖아. 또, 이것도, 또 이제 또이것도 태도 놀란 흥입니다. 아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때도 뭐 이렇게 혼자 이러고 있어야 돼? <웃음> 자, 다음 문제. 갑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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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야, 이거 절전 맞 이거 내가 맞추 내가 끌어 줄게 이게 뭐야? 아 닥터 스트레인지? <웃음> 아 잠깐만 이게 안경 같아요 다른 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긴 해요 아 잠깐만 야 마이크 펜 색깔 다들 들어봐 넌뭘 그린거야? 뭐 <웃음> 그러니까 아니, 왜 색깔이 두 개가 없지? 정답 슈퍼맨 정답은 범죄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야 솔직히 이거 못 맞춘다 어, 아니죠? 어. 이거 어려워 내 어. 그래, 그릴래. 야 그럼 범죄를 그려야 될거 아니야? 전쟁을 그리고 핵폭탄 수류탄? 이건 뭐였어? 이거 이거 수갑 말. 수갑. 아 이거 수갑이야? 범죄, 범죄 아 수갑. 거기까지 가서 아 해라구 그... 못 그려먹어서 다시 돌아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니까? 맞아. 훈수 금지. 그러면 가... 야 밥이 좀 많다 너? 다섯 라운드인데 너 밥을 좀 많이 뜬나? 다다두해야돼 그 남기시면 안 돼요. 남기시면 맞아.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서러우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 먹어야 돼요. 네, 한방울도빠짐 없이. 자 2라운드 시식하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아 먹고 싶니다 네. 아 먹고 싶은데 게임을 좋네아 게임을 줘봐요. 피니님 피곤하시다고 하는데 또 건강에 좋은 음식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미역이 요도드가 많아서 너무 좋대요. 맞아요. 피 건강에도 좋고 요도드가 뭐예요. 음. <웃음> 요도는 아니에요. 아저 저도 그건 알아요. 저도 요도 물어보려다가 밥 먹으실까 봐 참았거든요. 네. <웃음> 음. 근데 이미 다 말한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맛이 어때요. 와표좀 해주세요. 300글자 이대로 서술하세요. 삼동경이에요. <웃음> <웃음> 바삭한 찬데요, <그건. 웃음> <웃음> <웃음> 삼백 점이대로말라면서요 와. 우와, 오, 소리. 소리다, 와, 소리. 소리는 대박이다. 음. 어, 나한입 먹고 싶기는, 나두입 먹으면 안 돼요, 그럼. 특별히?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응, 결과에 성공하세요 아. 이거 특혜아닙니까 맞아. 가이 보세요. 이래서 먹던 거. 가이보세가이 보. 보. 보. 달가이 내기의 신, 임유진. 내신 내신 몇 점? 아, 네, 8등급. <웃음> 와 되게, 되게 피자같이 생기고 네. 피자 맛나요? 아니 무슨 맛이냐고요 입을 여세요 맛있고 아, 있잖아 밥 <웃음> 먹을 때 개도 안 건드린댔어 그건 개가 아니잖아요 근데 개보다 <웃음> 낫잖아 아 맛이 어더냐고요 입술만 입술을 <웃음> 열어세요 아침 네? 치아 사이로 나오는 말을 듣고 싶지요 <웃음> <웃음> 아니 왜요 아, 왜요 아, 왜요 아, 왜왜 미역국에 있는 미역 막 먹는 느낌이고요. 맛은 간장게장에 있는 간장인데 고추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 매콤해요. 짠거 플러스 매콤해서 밥이랑 같이 먹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부담스럽지 않은 신맛이 있어가지고 밥반찬으로 최고입니다. 자세 번째 음식 올 것이었다. 아, 올것이다 떡볶이입니다. 아 아, 바로 넣고 이렇게 끓이면 되는 밀키트라고 하죠. 밀떡이에요. 밀떡과 쌀떡 중에 고를 수 있대요. 네.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아 어려운데? 자, 다음. 내가 <웃음> 아는 <웃음> <되게 많은> 거죠? <웃음> 네, <웃음> 무조건이요. 오! <웃음> 오! 오! 오! 오케이. 나이스, 다음. 오 야, 이거 그좀 근데 뭐지? 그 하고 우 야, 나. 이거는 진짜. 엄마 좀 사람 아니야, 진짜로. 파워즈! <웃음> 아, 어저... <웃음> <웃음> 나이가 <웃음> 잘 그렸다 다스라이더 맞지 맞지! 그치? 얘가 했어! 근데 문제나오마가 <웃음>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어 <웃음> 나도 나도 나도 어우 나는 바로 스타워즈 쉬운데? 맞아. 옛날 영화잖아 옛날 영화는 안 봤죠 제가 옛날 근데, 영화도 어. 아니에요 계속 음. 아니, 계속 출시해 대중적인 영화 나오세요. 해주시면 안 돼요? 저기 스타워즈가 아, 아, 아, 아. 전 세계 영화의 흥행순위탑5에탑5 <웃음> 게임도 나오고 예 계속 나와요. 어, 맞아요. 제다이기관하면서맞아 아, 그리고 이제 레고 같은 것도 엄청 나와요. 계속 나와요. 아, 진짜, 아, 계속, 아, 나와요. 진짜, 아. 진짜 아. 계속 나와. 뛸땅 짓나고 있어요. 와! 아, 아쉽겠다. 아쉽겠다. 와. 와. 와. 아, 와. 와! 대박. 대박 따라. 대박 대박 살아. 경축습니다 아! 와! 내 접었지. 아, 맞다. 다다 아, 제가 먹을게요. 대박 어묵고소 어, 보소 라니요야 떡보소? <웃음> 아, 확실히 엄청 부드러워요. 파가 들어있어갖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시중에 파는 이제 브랜드 떡볶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야채가 없겨경거가좀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 있어갖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국물에다가 밥 말아 먹을 수 있어요. 난이 국물 진짜로 퍼 먹을 수 있어. 응. 음 음, 그 정도로 밸런스가 좋아. <웃음> 자네 번째 라운드로 갈까요? 네 번째 라운드는 양념 양갈 양양갈비입니다 야! 소돼지 소돼지. 돼지죠. 뭐어린애네요 동사가 없어.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이거는 먼저 굽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 맞추자 진짜. 제발요제발요 진짜, 진짜 이건 치면 안 돼. 자 분들 갑니다. 다음 아 씨. 자, 잘했어. 응. 영화요? 어. 야, 응. 어? 어? 오 자기들이 십 초를 어떻게 이렇게 잘 버티? 아. 오, 저도. 와 이거 여기까지 아 어? 알지 아 근데 아, 이거. 아 제발 제발 아, 제발, 제발. 아, 아. 제발. 아. 보세요. 일단 이건 뭐지? 이거 색 세... 이거 아기들지 사명제 아니야? 아 장마치지 마 제발 아. 제발 맞다. 맞아 여자가 남자가 오 그쳐 그쳐 그쳐. 거의 모든 아 그리고 아니, 여기 아, 있잖아 여기 또 이게 트도사가왜 있어요? 아니야 아니, 아니. <웃음> 이게 색깔이 이래서 그래요. 배트도사 저팔기 아니에요? 이게 이거? 색깔이 이색인 음. 이 색밖에 없어서 그런데. 자그 모양 그대로 봐주시면은. 이아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안 했어. 아야이이이이아마태야 제발 생각을 다시 해봐. 이거 어. 이 여기 아잖아 처음에 이걸 뭔가 그렸잖아. 이걸로인가? 이럴 거 정답 안 했어 정답 안 했어 아이 라고했또어라니어라고어어라 어라우 어어라 어라우 어라우 어라우 어라우 어라우 어라우 어우 어라우 어라우 어라우 어라 어라우 어라우 어라우 어라우 어라우 어라우 어라우 어라우 어라우 어라우 어아우 어라우 어 어라우 어라우 어라우 어라우 어라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정답으로 간주할 겁니다. 아니 마테야. 정답. 맞다. 정답. 어. 하울이 움직인다. <웃음> <웃음> 와 알면서 미달한 <믿다간> 거야? <웃음> 나 진짜 실망할 아, 뻔했어. 맞아. <웃음> 자 이제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 아니 잠깐만 너무 안무 차가라고요. 아니 연출은 몰라요? 네 됐어요. 입장해 봐. 예자 고기 한번 먹어볼까요? <웃음> 좋아요. 아, <너도> 좋아요. 좋 좋아. <웃음> 어. <웃음> 연출이 안 되잖아, 얘들. <웃음> 아 심각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아, 다 먹어 그냥. 아. 아니 이번에는 어떻게 또 넣어 고기로 그걸 못넣 나? <만나? 웃음> <웃음> 맛있어요? 눈물 나올 거예요? 주주 먹어. 응. 와 양념 진짜 잘 됐다. 양념이 고기 안으로 되게 잘 배었어요. <웃음> 최근에 먹은 돼지갈비 중에서 제일 부드러워 와 식감 대박이다 맞아요. 어, 너무 맛있는데? 자 그럼 마지막 문제 준비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사실 저희 제작비 소품비의 50%를 몰빵한 나머지 네개랑 가격이 거의 똑같아요 1플러스 등급 등심입니다 갑니다 마지막 문제 갑니다 5초 음. 10초 자 다음 5초 10초 다운 어? 왓? 어? 맞춤만 해? 맞춤만 해? 어어 어, 라고? 아나 잘그렸네 지금? 지금? 10, 응. 아니요 10초! 여기가! 응. 이야 야. 야, 진짜 <웃음> 아, 이거 진짜 명품이다 영화예요 <웃음> 영화? 아, 네 3살 야! 두개 지옥! 2개 지옥! 소금 속에는 1번, 들번 3번, 4이 5번, 있어. <웃음> 아, 한우번 9번, 1사람들0소 30번, 40번, 5 0 그러면은 상품으로 소고기 나갑니다 이 소고기는 생 소고기 와. 등심 4번1 아. 5 아. 아. <웃음> <웃음> 먹어. 왜 내가 먹고 있는데 내가 화나지? 화나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 7럽다8 근데 여러분 소고기 먹을 때 뭐에 찍어 먹어요? 삼기름에소 그냥 먹어요. 그냥 먹는다. 아니 저는 고추장에 찍어 먹거든요. 삼겹살이 고추장에 아니,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삼겹살 고추장 괜찮고 소고기도 괜찮아요 은근 와우. 와우. 와우. 와우. 맛있게 아, 먹어야 예. 여러분 한잔 <웃음>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나영섭 피의님이 한번 데보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한 게임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네! 아 너무 재밌었어요 먹었으니까 재밌죠 네. 행복해요 행복해요 못 먹었으면 좋아요. 살짝 애매했는데 음. 먹어갖고 그리고 선피님을못 먹게 해서 너무 좋아요 기분이 음. 사실 그게 메인 아니었을까 음. 음식은 어떠셨나요? 음식은 너무 너무 진짜 맛있어요 <웃음> 특별히, 특별히 입맛에 맞으셨던 거 행복해서. 저는 갈비 네 저도 갈비 나 떡볶이, 어묵 네, 저도 자취하거든요 고기 먹으려면 그래도 좀 비싸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저렴하고 그리고 그 이벤트 한다고 들어갔고그 한번 노려볼 겸 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자,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의뢰를 받아서 재밌는 게임 진행해봤고요 동행세일 기간 이후에는 위메프 특특마켓에서 상시관으로 운영한다고 하니까요 시청자분들도 한번 이용해주시면 리플의 위신과 위상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 안녕!